일찍을 불러줘야 썼날 우리 각시 부인 여기저기 많이 불러 무당집에도 가봤고 어 점도 받고 상담도 해봤고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다고 는 하나 어그 갈래를 못 잡고 내가 어떻게 내 사주 팔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안 당해야 될 일도 당하게 되고 어 꿈으로 헌몽도 주고 예감도 주고 직감으로 주나 누가 줬는지 어느 분이 줬는지, 뭐 하라고 줬는지, 알지를 못하니, 오늘 여기까지 와서, 임시제자, 신년 맺고, 인연 잡아,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시가정 안에 만 조상님도 계실 것이고, 각시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조상님들도 계실 것이고, 네. 무슨 인연인지, 이렇게, 어, 이시라고 네. 이름은 짓고, 새끼는 낳았다고는 하나, 몸이 담지도 못하고, 호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어, 우리 각시 부인아, 어, 그래, 우리 제자, 우리 각시 제자, 그래지 우리 같은 제자다. 어 이렇게 판단을 내어서 신명 판단 내어서 이 가정 저 가정 너처럼 힘든 제자들, 어 아니면 인간들 인연지였던. 사람들, 이렇게 명이어 주자고 왔던 신명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신명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각시가정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음. 그래서 각시가정이든 이시가정이든 엄마 전시가정을 둘러보아도 다 명땜하기 바쁘고 청춘에 일찍이 명을 이렇게 일찍이 급살처럼 가게끔도 만들어 보았다. 이래주면 알아줄라나 저래주면 알아볼라나 싶어서 이시저 대주를 명 없는 저 자손을 저렇게 인연 잡아서라도 저 집에 가서 저 아이를 낳아서라도 저 아이 때문이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라고 이 인연을 잡았더니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뭘 하고 와가지고 신도 지금 화가 나있고 조상도 화가 나있고 어 이름 짓고 들어오는 조상들은 진을 치기 시작하고 온몸에 어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신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겠고 매일 밤마다 누군가하고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내가 신인가 내가 잡을 수는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정신병인가 어, 혼자 육두별수를다 하고 여기까지 왔다 어, 그래서 오늘날의 이시가정, 확시명당에 네. 판당용수 한번 내어보자고, 이 정성 드리는 정성이니, 지금부터 부정영정이 있다면 부정을 걷어낼 것이고, 살이 있다면 살을 걷어낼 것이고, 원만타, 한만타 오는 조상님이 있다면 조상을 풀어내서, 그 갈래 끝에 우리 제, 제자가 갈수 있도록,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맞게끔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이 가정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열러가 볼게요. <놀람> 오늘이시가정에 각시 명당 안에 부정연정 치려고 하니 부정연정만으로내 아니시냐 오늘 이시가정 둘러다보고 각시 가정 둘러다보니 우리 각시 제자야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정은 이렇게 상문화 부정이구나 상문 부정이 이렇게 있거들 3년 상이다 3년 줄창으로 3년 전부터 이렇게 한 사람 가고 또한 사람 가고 그 상문부정 끝에 어, 아버지가 간 격이고 주당을 맞아서 갔다 해도 급살처럼 갔다 해도 가은 아니다. 아니더냐. 어, 그런데 그래 이 가정의 각시가정의 아들 자손들 세 명을 줄, 줄지어서 갈기 이전에 산소 이정 이전 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아니더냐. 너가 알든 모르든 이 각시 가정에는 산소를 이렇게 옮겼다가 봉분을 여기다 세웠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격이고 파핵쳤다라는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 그때부터 산소 바람이 불고부터 바람이 불고부터 아들 자손들을 이렇게 사는 아들을 뜻하거든요. 남자 자손을 뜻한단 말이죠. 이 남자 자손들을 꺾어갔다 해도 가은이 아니다. 음. 왜한 사람 꺾어가고 제일 먼저 가는 분이 누구지? 작은아버지? 아들. 아들 사촌. 사촌자 이 젊은 청춘자를 제일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갔을 적에 한번 알아보라고. 어. 다 모르는거 아니 작은아버지도 산소 때문에 아들이 갔는지 어느정도는 지레짐작하고 있었고 아니냐고 어왜그 손을 댄게 작은아버지고 그 손을 댄게 그, 그 위에 본인 아버지하고 손을 같이 이야기를 이야기 끝에 그 산소를 이장을 한것 같다. 어 이장을 하면서 아들잘손이 이렇게 가게 된 격이고 그 후로 작은아버지 가고 마지막 타수 때 아버지가 이렇게 상문주당에 산소이장바람에 같이 이렇게 충을 맞았다 해도 가은은 아니었다 하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상문부정. 오늘날에 이렇게 걷어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때 예. 사실 그때 예. 아버지가 이리 왔다 근데 이렇게 나도 나의 변학처로 갑자기 예. 갈줄 몰랐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어느 누가 하나를 하나 풀어준다고 해도 싫고 이야기 해줄 줄 몰랐고 네. 아니냐 계속 내때 불쌍해서 한번 만져보고 두번 만져본 것이 <웃음> 에비소이 가시순이 되어서 나도 보고 싶어요, 아빠 나도 보고 싶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꿔어바다 바꿔. 나의 아빠간다 오늘 선생님들 풀어주고 이거 풀고 가고 창문고 열어줄 때 풀고 가고 길 열어줄 때내 올라갈 때 이제 찾지 마라 <웃음> <웃음> 아버지 찾지 마라 보고 싶어 어떡해 오늘 일해 보고 <웃음> <웃음>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했던 면까지다 살고 오고 <웃음> <웃음> 기침하고 이집 <웃음> 네 나오면 다 살고 나오고 내가 닦지 못했던 거다 고기이기림이어떻니저기이어어니냐오아있는게 그 중요하고 어? 그러니오늘잘아 가서 니아오 열고 손길 잡고 아라갈테니두번 다시 아오지니라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나이 모르겠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습니다 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 나 오늘, 오늘 풀고 가고 딱갑니다 우리야 <웃음> <웃음> <웃음> 잘 지내거라 오늘 상문고 풀고 갈테니 그런줄 알아서 짐작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풀어준다고 뭐 진호기구 시대였던 몸은 뭘 했어? 그러면서 그때 몸에다가 아버지를 실어보니 어쩌다 있었냐면서 있었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 끝에. 그 아, 도중에, 네. 그 도중에 실어서 놀았어. 그렇지. 왜냐면 아버지가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묶여 본인한테. 어. 알지도 못하면서 무당들이 어떻게든 뭘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닦아주든지 아니면 결더 이상 못 가게끔 결계를 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올 때는 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어, 조상사자도 오고 우리 외일찍사자 월직사자 사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운과 이산 사람의 기운 자꾸 묻,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 네, 본인. 못 버티다 보니까 휘청휘청휘청 어, 휘청, 휘청, 휘청 거리던 거야 속도 굉장히 매스껍고 네. 어지럽고 어. 그랬던 기운 다시 한번 이렇게 풀고 가고 어, 아버지 오늘 간다 하면 이렇게 길문을 열어서 딸하고 분리하는 작업 그러니 지, 본인도 두번 다시 아버지 찾고 하지 마 그냥 아버지 좋은 대로 가세요 마음속으로 좋게 그냥 빌어 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를 부르거나 계속 그러지 마 어, 본인이 귀신을 부르는 격이고 조상들을 계속 부르는 격이야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즐긴단 말이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놓고 오늘은 그 기운도 또 닦아놓고 풀어놓고 갈테니 그리 알아진자가 싫합니다 <목소리> 가시 명단으로부정인정거들 네. 적에 제일 문제 상문부정 네. 우리 상을 입으면 이렇게 노란 상복을 입죠 상문부정이 동서남부 이렇게 명이 나갈 일처럼 명 끝에 명이 사람이 명이 첫 번째잖아 어 근데 이렇게 신명 끝에 명 끝에 동서남북 길문을 다 막고 있는 한국이었다. 그래서 그 길문 열어놓고 상문이 들어왔다면 상문 부정을 제일 먼저 꺼져놓고 어토주 명당 안에 신이라 이름을 지었던 영산화 부정이다, 영실 부정이다, 조상이 왕래했던 부정이다. 그거 말명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이라 받아먹었던. 어, 기운들, 말명 부정이다. 동팀, 동법의 부정이다. 어떤 건한나씩 걷어 놓았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두 개. 그리고, 할머니 그런다. 신명에서 그런다. 이게 가라면 갈거가 어? 뭐하러 왔는데? 잠깐만, 이거 잡아봐. 한 개만 잡아봐. 어? 어? 갑자기 본, 본 그걸로 들어갈라니까. 화가 나네. 형, 와러 왔는데, 너. 아버지를 풀어보자고 왔나? 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왔나? 어? 다 궁금해요. 어. 궁금한 거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다. 내가 보니까. 궁금하지,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다고. 명신은 제자예요. 그리고 딸도 제자입니다. 네. 어. 본인이 오늘 안에 이 제자가 판단을내려줄수 있으나, 그 판단 안에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딸 지키자고 여기 왔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단다 어, 신명에서 그러니 그 판단 공수 잘 받고 나면 괜찮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